열심히 하시는 분요 네, 네. 어, 예산 아끼는 네. 예산 아끼자 또, 또 어르신 네. 도와줘야 돼 고객이나 채널을 일부 예약해서 상인분들 스케줄 하고 뭐, 추억 남기고 찍어서 유튜브 찍어놓을 수 네. 있고, 보관해서 수 네. 있게 보관해서 보는 그걸 네. 양성해줘야 요 네. 채널 조회수 올라가고 구독자 응, 그게 <웃음> 네. 또그 그게 쉬익이선생이디어 좋습니다. 네. 유튜브는 생각보다 저희 그냥 이제 보통 포장해서 응. 가서 얘기이랑 청소 많이 청소 대게에서 많이 하는데. 이제 소나트 하시고